나이가 6 5세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65세라고 보는 거예요. 네. 아, 그런데 저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한 점이 이런 복지 조치와 노인이라는 어, 걸 동시에 해석할 필요는 절대 없다. 음, 음. 이거 네. 복지 음.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게 꼭 노인이 되었으니까 지금 방는게 아니라. 그렇죠. 네. 점점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 맞추어서 국위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. 음.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. 네. 그두 가지를 뭐 분리할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전제 조건을 갈고 연령 상황을 고민해야 된다고 라 네. 그래서 충분한 준비 없는 연령상, 연령 이상 내용 자체를 네.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복지 조치 변경 없는 연령 상황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고, 세 네. 네.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, 이텔 이동의 소득 절벽 공간을 100% 줄이는 작업이 있을 때이작업은용가 음, 가능하다 그리고 음. 음. 일본 같은 그런 아까 우리, 어, 말씀하신 주 여러 에서가백살 건데 어떻게 살...